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땅 투기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장모에 대한 거짓말을 사죄하고 가족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차명으로 땅 투기를 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 재차 확인됐습니다. 법원 판결문은 최 씨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의 투기 대상 토지의 실소유자이며 대출 제한을 피할 의도로 차명을 사용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장모가 누구에게 10원 한장 피해 준 적이 없고 장모가 오히려 사기를 당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확인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권 뒤에 숨어 답하지 않을 것입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처벌을 모면할 수 있다고 대충 뭉개고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대통령입니다. 국민께 당선을 위해 사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했던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공식 사죄하기 바랍니다. 또한 불소추 특권이 없는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장모 최 씨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외압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을 속인 죄를 씻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